아, 왜 이렇게 안 되나? 청아리 중국산인가봐 맨날. 얘네 왜로와세요 일본으로. 아, 이거 오빠다. 아씨. 넘어.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. 그뒤 넘어가면 아, 안 돼. 넘어 말고. 넘어 넘 넘어가, 넘어가면 안 돼요. 아여기시라 <웃음> <도망가. 웃음> <나 죽었어. 웃음> <웃음> 적배하다 이즈 프미해프미 캠핑 왜 이렇게 하냐? 아씨, 꼴베기 지 빼고 가야돼, 빼고. 2번, 2번, 2번, 2번.